Thank <laughs> you. 엔만 쪽에 위치한 파타이 집인데 코수염 아저씨가 판다고 해서 맛도 맛있고 가격도 괜찮아요 그래서 싸다 그래서 일단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안같아나 어? 가격 뭐라 그랬어? 나맛있다 그랬어. <웃음> <맛있다> 그랬어요 방금 <웃음> 아, 오. 음. <놀람> 여러분 제가 방금 먹어봤는데 진짜 꼭 와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40바트에 양도 많이 주고 일단 맛이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높은 데 오래간만에 오니까 엄청 이뻐요 여기 가 지대가 되게 다 평지여가지고 되게 탁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치앙마이 있을 때근데딱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어... 진짜 좋습니다 근데 가격은 조금 나간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주얼은 합격이에요 사이즈가 비췄다 가격은 좀비싼는데 맛이랑 양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밤에 좀 가보면은 괜찮을 법한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데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단 바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많이 나가긴 하는데 여기서 그런 광경을 볼수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저도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. 오늘 기록은 끝. 그럼 내일 봐요. 님만 아, 쪽에 위치한 코스요 호수여... <웃음> 아니, 방금 내가 말을 딱시 시작했는데 둘이 고개를 한 번에 확 돌리니까. <웃음>